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해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믹과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해수입니다. 미모는 글러먹은 것 같아요. 코믹과 가야겠어요. 트젠 대신지 별로 안 되셨냐고요? 저 준비한 지난 3년 조금 넘었는데, 오퍼스에서 근무 시작한 거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신입, 31살. 나이는 중고신인인데, 경력은 진짜 신입입니다. 아, 눈썹이랑 눈화장 너무 잘했다고요? 아, 근데 방송에서 되게 많이 날아가네요. 이거 실제로 보면 뒤집어지거든요. 제가 아주 공을 들여서 있는데, 음, 성형 좀 하시면 서현진, 진, 빌남 근데 성형을 이미 돌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류. 성형을 이미 한 거라는 게 오류예요. 트젠을 하시게 된 이유야? 뭐, 딱히 계기는 없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서른 살 되고 나서 1월 달에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진짜 홀린듯이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저 경력자 아니에요 일반 서비스업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적응이 아직 어렵네요 성향하면 또 이뻐진다고요? 근데 눈코는 좀뭐 하면은 이뻐질 수도 있을 텐데 이 골격 있잖아요 방송 처음 나와서 이뇌 골격 보고 속이 아, 살짝 어렵겠다 이번 생은 음. 저 군필입니다 군필 젠더 흔하지 않죠? 분필 까지 저는 입대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 소녀소녀한 이 마음으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다 돌고 돌다 결국은 공익으로 바뀌었고요 공익근무로 해서 만기제대했습니다 보조개 이쁘다고요? 그니까 인공이에요 인공 제가 원래 보조개 이 양쪽을 수술을 계획을 했는데 어, 제가 이앞 관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수술하려면 주댕는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머 이, 이 간호사 언니가 이거 입을 벌리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턱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른쪽만 하고 왼쪽 안 하겠다고 하고 한쪽만 했습니다 광대를 제일 먼저 이게 친 거라니까 언니 언니 이거 친 거야 나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거 어. 에 이거 앞 관절이 안 좋으면은 보조개 쓸쓸 못하겠더라고 어머 나 뒤집어지는 줄 알았잖아 바 빠지는 줄 알아가지고 머리 기르시면 어느정도 다 커버 되실듯 맞아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 머리로 여기 가리는 거? 이러고 다녀야지 응 어쩌겠어 아까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 역시 사장님 옆은 어렵다 <웃음> 근데 추자 언니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 저는 좀 많이 긴장하고 왔거든요 어 근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잡아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인데 약간의 긴장은 있어야지 소통 여신 어머 여신이래 여신 소통 여신 까지 MBTI 뭐냐고요 저 인프제 많이 나왔어요 INFJ 붓게 아니냐고요? 어머 붓기, 부키, 붓기였으면 좋겠다. 어, 빠져라. 부모님이 취직한 거 아냐고요? 이게 썰이 좀 있어요. 어, 여기를 지원을 해서 면접을 또 KTX 타고 경기도에서 내려와가지고 면접 보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아직 커밍아웃을 안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는데 또 거짓말은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엄마, 나 클럽에서 일하려고. 거기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게 뭐하는 일인지 하니까 어좀 공연도 하고 손님들 접객도 하고 하는 업무야 여기까진 말했는데 그게 젠더바야 라고는 말을 아직 못했어요 엄마 이거 보지마 <웃음> 제일 많이 챙겨준 언니 단영코 공주언니 코미 가러 가시면 그냥 깔고 가시는데요 본판이 있잖아 이 얼굴로 웃겨야지 어. 외국 언니처럼 화장에도 멋질듯 맞아요 저 랑이 언니 보고 어머 워너비 워너비 우퍼스 선택하시게 된 계기 제가 젠더, 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제가 최자 언니 방송은 챙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보고 면접을 보게 됐죠 아저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도 춤도 췄고 그 춤출 때 이제 저의 어떤 뭔가를 보시지 않았을까요 최자 언니가 그 춤출 때는 나의 스테이지야 약간 요런 빠져드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아 남자친구 없고요 저 이상형 정말 극과 극 스타일 다 좋아해요 수더분하고막 봄같이 생긴 남자도 좋아하는데 아이돌처럼 곱상하고 이쁜 남자도 좋아해요 남자는 다 좋아한다고 <웃음>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오버스 갔을, 갔을 때 첫눈에 누가 제일 이뻤나요? 첫눈에 가장 이뻤던 거 려원 언니 모델이신 줄 알았어요. <웃음> 음... 마지막 연애, 제가 20대 때는 약간 방황의 길을 좀 걸어서 연애를 제대로 된 연애를 아직 못 해봤고 마지막 연애도 한 6년 정도. 저의 정체성을 20대 때는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 도한 일주일 정도 사귀다가 음, 사귄 거 아니네요. 맞아요. 저못솔 어머 슬프다. 31살 못솔 보신 분? 여자랑 연애했나요? 중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여자랑. 근데 어떤 일절 스킨십이 있었던 건 아니고 친구 무리가 사귀니까 나도 따라 사귀었던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금방 헤어졌어요. 주량이요. 저 제가 소주는 절대 못 마셔요. 소주는 절대 못 마시고 맥주는 끊임없이 마시고요. 그리고 오퍼스 와서 양주를 처음으로 이제 많이 마셔봤는데 뭐 양주도 저랑 좀 맞더라고요. 목걸이 하나 하시면 안 그래도 제가 목걸이를 좀 하고 싶은데 일반 기성품 목걸이를 사면은 제 목에 안 맞더라고요 개목걸이 건 것처럼 초크목걸이처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막 목이 두꺼워가지고 줄이 긴걸 찾고 있어요 어, 너무 슬퍼 나도 목걸이 하고 싶어 <웃음>